랩바운동 같이 해보실게요. 두 손으로 빠잡고 다리는 11자로 모을게요. 이 상태로 같이 까치발 업앤 다운 요거 12번 투앤 다운 앤 쓰리 앤 다운 앤포앤기 커지게 앤 파이브 앤 다운 앤 식스 앤 여섯 번더 할게요. 앤원앤둘앤투 and 2 a n 3 n d 배지어넣고 and 4 and 2 a n 5 n 마지막 and up 상태로 기다리세요. 그 상태로 다운 한 발씩 다운 w n and 2 n 2 n 그렇죠. and 2 and 4 and 2 and 5 n 2 n 6 and two and s e n and, and t n and, 그렇죠 그대로 이제 뿔리 해야 할 거예요 1번 포지션으로 편안한 1번 펭귄 다리죠 1번 포지션으로 뿔리에 8개 and 쭉 피고 and n and,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and t h r n d n 오앤 네번 더요. And, 5 2n 6 and, 무릎은 항상 두 번째 발가락 n 7배 납작하게 8n 올셨어요이번 넓게 2번 포지션 세컨 포지션으로 해서 여기에서도 드미 풀리에 n 하나. n 여덟 개2 앤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3앤2앤4앤2 발바닥 똑같이 눌러주고 5 그렇죠. 앤6앤두 개만 더7앤2앤8앤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1번으로 퍼스트 포지션 그랑 플리에 내려갈게요 앤 듬이 거쳐서 그렇죠 무릎 옆으로 열어서 뒤꿈치 떨어지는 거 잊지 마시고 요거 세개더앤두 시선은 멀리 앞에 보세요 밑에 보시면 엉덩이 뒤로 빠져 버리세요 그렇죠 앤두번더앤 쓰리 앤 무릎 열어서 그랑 내려가고 옳지 발바닥 눌러서 올라오고 앤 마지막 four. 앤, 둘, 앤, 뒤꿈치 먼저 붙이고 그 다음 무릎 쭉까지 필게요 똑같아요. 세컨 포지션으로 그랑블리의 네번 앞에 멀리 보시고 엉덩이 납작하게 앤, 그대로 그랑, 앤. 우리 세컨 포지션은 그랑블리의 뒤꿈치 안 떨어지는 거다 아시죠? 두번더 앤, 셋, 앤, 둘, 앤, 넷. And 그렇죠. 한쪽 방향으로 몸 돌리셔서 런지 할 거예요. 한손 빠잡고 그대로 런지 8 개. 그렇죠. t w 런지 내려갈 때 엉덩이 뒤로 빠지거나 몸이 흔들거리지 않게. f o 골반이 수직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Five. And two. And six. a n 앤, 가운데로 돌려서 다시 세컨 포지션. 2번, 그랑플리에 4번. 앤, 와이드 스쿼시예요 앤, 쭉. 앤, 2. 앤, 2. 앤, 3. 앤, 두, 앤, 4. 앤, 옳지. 반대 방향으로 방향 바꿔서 런지 하실 거예요. 뒤꿈치 살짝 들려있는 게 맞아요. 앤, 뒤꿈치. 그렇죠. 둘. 앤, 골반이 앞뒤로 흔들거리지 않게 골반 위아래로만. 셋. a n 머리 위로, and, four, and, two, n d n d n d n d 개 더, and, s n a 시선 멀리, e i n 그렇죠 다시 가운데 보세요 몇번더 반복할 거예요 와이드 스쿼트, a n 네번 호흡하시면서 하나, a n 그렇죠 and, n 좋아요, a n 3, and, 2, a n 4, n 반대, 한쪽 방향으로 런지, 여덟 개 and, and, and, 2, and, 2, n 두 다리 똑같이 무릎 펴지게, 셋, a n 좋고요 and, 네 n d 개 더, and, 5, and, 2, and, 6, a n 2, n 7, N둘 N8 N 그렇죠 다시 세컨 포지션 반복 N 네번 N 그렇죠 N t w 그래도 빠 잡고 하니까 t h r 할만한 거예요 f o u 얼지 그대로 런지 N 다운 w 업 N 다운 N 업 o w n N u four, and, up, five, and, up, six, and, up, seven, and, up, eight, and, 그렇죠. 가운데 보시고, 2번 포지션에서 룰루베 업다운 준비하실 거예요. 다리 조금만 좁혀서 2번 포지션, 그렇죠. 멀리 업다운, two, and, 8개, three, and, 2. 허벅지 안쪽, 4, and 계속 쫙 위로 땡겨서 5, a n 쭉, and, down, and, 6, and, 2, 7, a n 8, a 올지. 잘하셨어요. 자, 세컨, 그랑, a 쭉, 네번 둘, a 쭉, and, 3, and, 2, and 4, a 한쪽 방향으로 런지 방향 바꾸시고 a 다운 d 업투 n 업 n d 배임 주세요 t h r e 골반 빤빤하게 a 업 d up five and up six and up. Seven and up. Eight and. 그렇죠 세컨 포지션 네번 a 그 d 앤쭉엠둘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납작 Three and, up f 쭉 라스트 런지에요앤둘 down M up 업 two 4 up t up f 좋구요5 i 길게 키 커지고 s i Up, 두 번만 더, seven, and up, eight, and up. 잘했어요. 자, 2번 포지션에서 상체 폴드 브라, 사이드 스트레치. 멀리 다리 눌러서 옆구리 쫙 스트레치. and 일어나시고 반대 손도 위로 들어서 멀리 시선도 멀리. and 늘 길게 일어나시고 반대 한 번씩 더 위로 up. And 숨 쉬세요. 후 옆구리 갈비뼈 다리 쫙늘려고둘 반대 위로 업 and 그대로 사이드 스트레치 옳지 and 한 손바 잡으시고 다리 아까 프론트 포지션 앞으로 가슴 닿기 앞으로 컴블레 하셔서 햄스트링 스트레치 두손 바닥 앞다리 한번 플렉스, 뒷다리 한번 업. 왔다 갔다 하시면서 스트레칭도 좀 해주시고요. 그대로 뒷다리를 살짝 그대로 구부려주시면 더 스트레칭도 되실 거예요. 한번 해보실게요. 그대로 뒤꿈치 붙여놓고 무릎을 뒷다리만 구부려서. 그렇죠. 스르르 잡고 일어나시고요. 반대쪽도. 앞뒤로 엔 그대로 앞으로 캄블레 쭉두손 바닥 그 상태로 플렉스 앞다리 뒷다리도 업엔 왔다 갔다 살짝씩 더 스트레칭 자극 주시고 숨 참는 거 하지 마시고 숨 쉬세요 엔둘 옳지 엔둘 그대로 뒷다리도 구부려서 스트레칭 조금 더 해볼게요 옳지 그대로 잡고 일어나시고요. 음, 다음 링바이한다리발에 올려놓으시고요. 다리 사이드부터 같이 캄블레 스트레칭 할게요. 사이드로 스트레치 옳지 앵 그대로 방향 바꿔서 앞으로도 프론트 스트레치 운동하시고 꼭 스트레칭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옳지 반대다리 앤 그대로 사이드 캄블레 멀리 사이드 스트레치 앤 일어나시고 앞으로 방향 바꿔서 앞으로 프론트 쭉앤 일어나셔서 다리 내려놓으시고요. 1번 멀리 보시고 한숨 후 잘하셨어요.